지금 이렇게 네. 그려주신 거는 그래프인 거 보니까 그렇죠.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그 저... 그러니까 이... 여기 함수에서 이 식이 주어지잖아요?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식을 네.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, 이에다가 b제곱만약 4의 에다가 대입을 하고 네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게 이게 실근이 나오든 진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, 그러니까 나오네 아, 아 그러면은요, 이게 그러면요, 이차한분들 <웃음>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? 어, 네. 이차 방송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어... 이차 <웃음> 방송식일 때는. 네. 이차 방정식일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니까 어~ 아 그거를 네, 넣어서 네. 이렇게 나오는 쪽나오잖아요 네. 어~ 네. 그렇군요 <웃음> 선생님 음~ 그러면 이차 방정식이랑 이차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?